네 안녕하세 요 여러분 초회투밍 KMP 아니 누가 좀 알아 세팅이 부지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양해바랍니다 하... 개고입니다 오랜만에에 하... 베타 1.1 아 좋고요 음... <웃음>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어... 다크드... 아 어... 음... 뭘로 할까요? 또, Forgiving m o t h e r When dying y o u drop apart your Equiment p Hard You have a Limited number of lives After that It's game o 음... 어 Nightmare 나이트메어. Nightmare를? 제가 여태까지 했는데 아 어... Nightmare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스토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 약간의 스릴과 함께 어... 죽어도 야, 페널티가, 어... 페널티가 한번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어... 페널티가 주어졌지 않고 어... 다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어... 연재를 하기 위함이죠 어...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에, 이 게임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음... 디피컬티로 일단 해보죠 일단은 게임소리가 좀... 작은 것같니까좀 올려버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로그 스킵을 하 i b 요 어? 이거 뭐지? 인디고고 컨텐츠 디스 옵션 n t 이블 t This o p t i 이 t i o n Cool. But. Breaking. But. i 뭐, 예, 게 생겼어요. 무슨 콘텐츠라는 거지, 일단 플로와 함께 처음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야, 바뀌었구만. You r p l a y i n challenging a n unforgiving game. You will not be led by the hand. r e s p e c t patient. 인내심을 갖고 집중해서 나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시부리는건지 <웃음> 음... 아마 나이트베어랑 하드모드는 어... 난이도... 가뭐 적들이 강함이나 뭐 체력 다이가 똑같을텐데 어... 주인공 모습이 여러개인거랑 하나인거랑 차이밖에 없는거 같아요 아이씨... 아우 왜이렇게 빨리 지나가 어차피 영어를 모르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 짧은 문장들을 잘 알아서 발역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요? 이게 아마 의사양반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일 거야 아닐 수도 있고 주인공 시점일 수도 있고 의사양반이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친구라 텍스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고. <웃음> 아니 이걸 읽어보기도 전에 그냥 막 쑥쑥 지나가버리네. 우리 모두 파멸되었다. 파멸해버린 것이다. 의상반부터 진행하니까 의상반이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이 번. n o 소리를 좀 켜야겠어. 타표 게임이니까 타쿠드의 특징이 뭡니까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어라이터 이제 얼마나 아웃 오브 드레스 연료가 다 떨어졌대. 아 어, 가솔린 캔을 찾아야겠어. 동쪽에 있을 거야. 모 모니카 커서를 통해서 이것저것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이제 의사냐 의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병 피부병 같은 거를 조사를 한게 있네요 키를 얻었다 메디컬 노트 의학 노트 키를 씁니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집 열쇠야! 자, 쪽에서 소리가 나죠? Znajdye? 뭐가 있는 걸까? 카메라. 아주 비싸게 생긴 카메라군. Medical pack. My old unused m e 뜻도. 그렇다. 연료를 찾으러 가봅시다. 나무 인형, 아, 큰 인간 형체 인형이 누워 있어요. 낑낑거리고 있네요. 아이고, 내 새끼, 그의 고통을 덜어줘야만 해. 썼서 사륜값을 아끼게 되었군 왜 안돼 이거 아니 이거 옮겨줘야돼? <웃음> 하 언제부터 마음아픈 장면이다 앗! 점점점 너의 생을 잊지 않음아 너와 깨, 깬, 깬그순간들 고르시고 핫바에 놓으시고 어, 라이트 바우스 버튼을 홀드하시고 어, 조준을 하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놀람> 요 딱해 말이죠 나무들 정말 빠르게 잘하고 나오고 있어 미친 것 같애 레버드 시프터를 누르면은 달릴 수 있습니다 전 이미 달리고 있었죠 패스, 길 통로 그런 곳이지 M을 누르면은 M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는 맵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거나 그래야만 당신이 맵에 추가됩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는 곳에 빨갛게 표시가 되며. You're not to get lost. You need to learn how to. 어떻게 당신을 찾아야 될지 랜드마크를 잘 살펴보세요. 아, 뭐 어.. 재료를 조합하여 아이템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안 만들어지지 어어어... 왜 저게 오른쪽에 떠야 되는데 왜안 뜨지? 뭐지? 이게 좀 가야 되나? I should craft a torch 햇불을 만들어야 겠어 햇튼을 눌러서 당신의 인벤토리를 함께 크래프팅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짜잔햇불이 만들어졌군요 햇불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do that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난 그것을 어벤... 드레니드 하우스, 헬빌리그, 치자, 며칠 된 아, 완전히 흡수된 그런 곳이다. 아니, 사슴이랑 사람 하체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야. 어떤 미친놈이 저런 짓을 했을까. 음, 음, 어, 주인공 반갑다. I think. 여덟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다. 고로 죽여주겠어! 이 새끼! 안 죽어. 존나 큰 강철키. 21번. 그리고 이사양받은 주인공을 데려갑니다 그는 언컨셔스야 이건 이제 내거야 너는 날 쫓아오겠지 그를 협박할 것이다 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상방 따끔하게 나줘야지. 음 이상반이 있는 곳에서 외진 기운이 풍기는 주인공이 쓰러져 있어서. 얘헤멜라이 치세가 알아서하자. 어떻게야 빠져나갈 수 있지 는 보여주면 내가 널풀어 줘봐 I sometimes hear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가 때때로 들려. 그녀는 날 부르고 있기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야. 탈출구가 어디야? 어디냐고? 모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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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할 것이야! 을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그 개놈 새끼가 내 열쇠를 훔쳐갔어 어, 엔트리 투 스몰 셀러 메이비 더 the... 뭐래? 헝겊에 와이어와 헝겊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락핏을 짜잔 삽과 플래시라이트 합바에 장착을 해줍니다. 우드 도어 바리게이티드. 아, 어, 바리게이트가 너무 세서후벼 때려 버릴 수밖에 없어. 빵. 삽도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이. 양반이 어디갔지? 주사 음, 모양새가 참 독특하게 생겼군요 의사양반! 의사양반! 의사양반! 의사양반 어디 있는 것이오? 어... 여기가 어디요? 안지 마세요 에? 아... 당신의 중요한 부위 총알이구만 입시오 이보쇼오의사 아... 아지마세요 아... 테이블레그 개솔린 개솔린을 우리 만난 제네레이터 만난 개솔린을 먹여줍시다 꽉 채워주십니다. 탱크가 비었다. 은니 시체, 시체가 움직이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군. 시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우 깜짝이야 일호선줄 알았네 4892 4892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것같아4892 4892 48 48뜨기 48뜨기 그래 좋았어 48뜨기 48뜨기 커버 되었다 뭔가 걸려있다 아... 힘을 줘야겠어 도와스, 아빠 네. 도와주시오, 가까이 오세요. 아! <웃음> 에이 이 새끼야, 하나도 안 놀랬다 이 새끼야. 에휴. 녀석. 어, 뭐야 피가 이거 다 깎였는데? 죽은 사람. 플라스틱 착. 히히히, <웃음> 쿠쿠 그, 그, 그, 그. And how do you want to get out h e r e You think you can manage all by yourself? 어떻게 빨리 나갈 거지? 들리니. 이곳은 미쳤어! 아아아아아 아아아 <놀람> 아 <놀람> 아 멋진 것같 아! 어 뭔가 막 추가 됐네? 컷신이? 어떤 남자가 오고 있다 눈앞에 후... 후두를 뒤집어 쓴 족간지나는 남자가 나에게 오고 있어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Grab my hand 필터 내 손을 잡아봐 어? 이 노래 부르면 안돼 챕터 1 왜 사이렌 소리가 나지? 밖에서? 훈련입니까? 뭐지? 비닐에서 그런가? 모르겠군. 오븐. t <웃음> e <웃음> pleasant warmth is an u n n a t u r oven. I can sense o so strange.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게 오븐이 정상적인 오븐이 아닙니다 이 주요하게 있는 부위가 뭔가 어...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가스를 내보면서 밤중에 이제 저를 어... 보호해주는 가스를 내뿜고 있어요 saying of the bleach of the protective substance after nightfall result an immediate death in 99 out of 100이 온 혼드레드인가? <웃음> 기억이 안나 워딩 뭐라 샬라샬라 적혀지만은 음.. 영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거라 생각 하고 딱히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뼈트레비다 그니까 러 여기서 버티란 얘기야 머쉬룸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같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The Lord Ham 드로 가두 도돔돔옴브 이게 배경이 이제 러시아이다 보니까 아, 어, 만난 게 있군요 칠척 칠척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젤리를 먹고 있어서 그거반밖에 없다 하루를 지날 수 있을 정도에 음... 나는 이쪽에서 연료를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일단은 요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주 찾은 버섯을 버섯의 정수를 아. 어 오븐에 구워 삶아서 다려 마시면, 주인공 몸 매우 좋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주도록 합시다. 다쿠드에서는, 어,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 주변을 잘 살피면서, 발밑도 잘 살피면서, 버섯을 밟지 않게 조심하고, 거기나 올저 또깨 새끼들을, 하면서 가야됩니다 페어트랩이 있군요 이것을 회수하시면은 스크랩 메탈로 변환이 되면서 제가 쓸수 있는 아이템으로 변환됩니다 어 시체에서 굉장히 개똥같은 물건들 밖에 안나왔군요 언더그라운드 엔트란스 똥 어 저기 도끼가 있군요. 저것을 잡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컵스, 밴디. 아, 문을 열라. 배틀 역시 메탈로 바꾸고요. 여기 또 버섯이 있죠? 채집해줄 피다 캐 꿀맛 헝겊 네일 락팩 이거 뭐 가방이 추가됐네? 이거 없었던 것이죠? 시이걸 어어 가솔린 얻었습니다 개소린 <웃음> 여기도 퍼센트있죠? 꿀맛 이 e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 뭐 지 뭐라고 뜬 거야? <웃음> 지하터널. 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웃음> 아 라이트벌프 디밀리... 리션 벨트워드 어쩌저쪽 아주 어둡다... 빛의 근원이 있어야만 나는 전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저쪽으로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음... 일단 드라이미도 하이드하우스로 다시 간다 은신처로 다시 가서 물건을 정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음... 아이템을 역시 파밍하고요 게임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음... 어... 아 갑자기 바로 그냥 위로 가주시면 되죠. 멍... 월, 월... 멍... 그리고 이 게임은 스태미나랑 재력관리가 아주 중요한 게임이지. 한 대로 참맞았다가 목숨이 남아나질 않아. 버섯을 두개 구해줘 그리고 은신처에는 이렇게 어, 워크벤치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체인트랩이 있고 보드위브 네일 어, 네일이 못이지 못을 박은 나무판 때기 크루드의 판 크루드가 뭔 뜻이지? 밀리웨폰 해부, 세컨더리 어택을 할수 있습니다 트라이드 아웃 바이 플래싱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얍! 딱콩 하고 때리는 모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조준해서 때리면은 하 하고 휘두르는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딱콩 오케이 몸을 나무판자가 두개 필요하군요 음... 근처에서 이제 파밍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똥개들이 있군. 왕! 왕! 쫄보들이나 저렇게 지저대지. 아, 잘못했어요.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 <웃음> 너 혼자 남았네. 똥꼬를 때려주겠어. 음, 뭐 이렇게 굉장히 많군요. 음, 벌써 아이템이 꽉 찼어. 인벤토리가 꽉차 버린 것이군. 음. 아, 아래로 내려갔다 해야겠군요. 초반에 뭐 아이템을 많이 못 구한다 해도, 첫날 밤에는 많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반 정도 써주고, 멘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좀 넣어줍시다. 이것도 넣어야지. 넣으라고! 1번. 험 햄, 마리. 어, 아이고또유 이거, 이용이 양식을 주려고 나이게 이거, 이가 팟, 거이솔린 이거, 이거,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제 캠프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적혀 이네요 아이고! 여기 중요한 게 있군 음. 어? 시체도 있다 이 위로 가면은 뭐가 더 있을까? 더 있군요? 부서진 트랙터 아... 가솔린... 아... 와이어 벌써... 하루... 버티고 남을 정도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나무가 없지. 나무를 구해야겠습니다. 어서 가자구 아이고 힘든 거. 아 주인공 체력이 저질이야. 하지만 금방 회복되지. 어이 깜짝이야. 시체가 또 있군요. 아 보드가 두 개요. 좋아요. 음? 얘기도트레비 예, 있군. 어? 토끼가 있군. 토끼는 토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렵죠. 음, 얻었다. 브루크. 브루크 뭔뭐 뜻이지? 막혀 있어. 일단 여긴 열려있지 우리 숨겨져 있을 거야. 어미 세상에 저게 무엇이오? 이용 보물 같은 개가 나왔군요. 여기 뭐가 있는데? 또 맵에 표시가 될거야 안되는군 음... 음 이쪽에 그러고보니까 저기 있었군요 어... 무기대 내구력이? 거의 다 달았기때문에 저것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리정도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어... 제가 지금 다가갔다가는 어, 개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하드모드에서는 목숨이 몇개인지 좀 궁금하군요 한번 정도만... 기회를 주려나? 뭐... 어, 여기 또 언제 왔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 뭔 지랄하는 거야? 일단은 아이템을 좀 두고 오겠습니다. 잠시 위쪽 부분을 돌아다닌 것 뿐인데 굉장히 많이 모였죠. 요것을꽉 채워주도록 합시다. 쏙쏙쏙 쏙. 쏙쏙쏙쏙. 어 이렇게 하고 음 보드가 두개 고기가 여섯 개빵 하나. battery, wire, b a t 차량 배터리 하나 요것은 n p c 에게 주는 물건이구요 스크랩 메탈 14개 어, 요것을 워크벤츠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굉장히 부족하네요 아! 이거 안거 p 다 일단은 우물을 고치고 고 다시 파밍을 하러 가보죠 짠 이제 이곳을 마셔서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회용이죠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참체력가 없네요 저기 나타나면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어요 스크램메탈으 떴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버섯이 있군요? 이곳은 나중에 채집하도록 하죠 버섯을 채집을 하면은 어.. 소모성 아이템..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버섯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으 저것들이 썩은 문드러져가지고 어...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 게...끔 음... 채집을... 미루겠습니다 어니! 울프맨 캠프가 있어? I can smell your stench from far away 원래 울프맨은 어... 이거 하루 지난 다음에 만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바로 만나버렸군요 Even from our pet alpha I can smell you 어, 널 맡을 수 있어? 어... 여튼 반갑습니다 음... 내가 널 도와줬다 동무 난 너에게 흥미가 있어 우린 거래를 할 수가 있지 음... 사일런트 포레스트로 한번 가봐 음... When you get there, you will find me in this spot 여기서 날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기억해 두도록 아주 아름다운 아이템이야 이거 어디서 났니? 늑대가.. 늑돌이가 사진을 가로채더지 이 도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 나무들이 엄청 자라났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줬군요 가십도 있는데 영어 모르니까 바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얘랑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퓨테이션이라고 평판 어... 일종의 물물거래를 통한 어... mpc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 고기가 있다 이것을 일단 출자 주고 주머이바거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 가는군요 이쪽에 여튼 있다고 어, 사일런트 포레스트로 넘어가면은 자신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주는군요 이제 챕터 1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튜토리얼 지역이랑 사일런트 포레스트 그리고 드라이 아 울드우드 그리고 여기가 드라이 미더인데 올드우드 쪽으로 가면 이제 겁나게 무서운 적들과 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지역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체가 있군요! 아... 나무가 필요한데 게솔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는 겁니다 불타버린 집 여기도 나중에 와서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무를 가져가죠 하... 나무가 없군요 나무가 굉장히 필요한데 나무가 없군요 개솔린을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나무가 없군요 <웃음> 그리고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이렇게 난의식천으로 돌아가야만 해 라면서 주인공이 혼자 씨부렁됩니다 그러면은 저 말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밤이 되면은, 음, 귀신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식인총도 나오고, 어, 개들도 튀어나오고 뭔가 갖가지해괴한 것들이, 어, 저를 잡아먹으려고 안달복달 하기 때문에, 도망가셔야 됩니다. 엄마! 무시. 개가 뭐, 어, 무서워서 피하나? 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나무가 없었데 는 갑자기 발견했군요 아 스팟이 여기 있었어?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야! <웃음> 여기 있었다니 정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집에 다 왔어 다온 것이야 아 여기도 아 이거 봤네 여기다가 톱날에다가 이걸 다 넣어 주고 이거 다 깎아 줍니다. 그리고 개솔린을 꺼내서 여기다가 다 <웃음> 넣어 준비다. 이렇게 다 짠. 오케이. 닫아주고 일단은 불을 켜고 오겠어요 굉장히 어두워졌죠? 여기서 커지면은 전등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불빛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고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음 저걸 할수 있는 이유는 어뭐 불빛을 보고 오는 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켜야 되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켜두도록 하겠어요. 일단 윈도우 바리기 들리시도록 하죠. 땅, 땅, 땅. 세번 치면은 짜잔. 바리기트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간단하죠? 여기도 치도록 할게요. 땅, 땅, 땅.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도록 합시다 여기도 첫날밥은 음..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음, 쫄 필요 없이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군요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다 그러면은 베어 트랩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음, 재료가 부족하군요. 수리는 먼저 하죠고. 음, 락피 와이어 두 개. 어 그리고 밤중에 이렇게 채집할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좀씩 돌아다니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요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방금 얻은 것이죠? 오드 루 l o o k i n g glowing mushroom 이상해 보이는 빛나는 버섯 나에게도 빛나는 버섯이 있지 오이 사운드 효과는 또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락팩이 하나 있었구나 음, 와이어 두개 와이어 하나 안끼도록 합시다 락팩이 하나 있으니까 돌땡이 오, 여기다 넣어주고 헝겊도 넣어줍시다 또 넣어주고 베어 트랩을 두개 정도 만들죠 여기 해주고 미트 미트 미트 요거는 다음날 울프맨한테 갖다주도록 하죠 요두 개는 이렇게 설치하고 <웃음> 내 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대. <웃음> 어 밖에도 조개 생겼어. 난 저걸 먹으러 갈 것이다. 아주 대담한 플레이지 버섯을 두 개나 얻었다. 닫아주고 쪘는데? 벌 첫날에 두개 나왔다니 계속 버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에서 저 소리가 나온다면은 이제 곧 날이 밝아오는 것이니까 안전 아, 안전이 아니고 안심하렴 뭐이런뜻입니다 네. <웃음> 꺼져. 기름 아껴야죠. 요즘 기름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답니다. The... 뭐야 저게 쟤 뭐, 뭐가 떴는데? 저널에 있나? 울프맨 그린건가? 아니 뭐지? 여 그림도 그려놨네 어이 새로운 엠패시구나 아 울프맨이 구해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날 구해준 거야 어메엉 롱고드 말사 내 크기만한 어... 사람이... 어... 서있어요 가이저 딸린 헬멧을 쓰고 있고 어...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나빠 보이죠? The mesh b e l m a n is covered with the old sack and seems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unnaturally b e v e l e body. i r e m e m b e r that. He's the one who rescued me from the doctor's house. He's the one h o rescued e o o c t o r s house. n y 탄으로 목탄으로 나가 우린 함께 해야합니다 형제여 그 입술이 움직인다 헬멧 아래로 쇼 아이템 아... 더 쓰리 대신에 이제...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쓰리는 어디 가지? 더 쓰리가 어디 가지? 더 쓰리 어디다 보내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지? 어이... 처음 보네요... 음, m 피 c 가 이렇게 생겼구나... 일단은 필요한 물건을 구해 봅시다. 아. 나무 판자랑 모이좀 필요한데 밑틀을 일단 얘한테 주자. 돌은 안사겠지 음... 아이기 정면이구는 오케이 그렇군 일단은 업그레이드 아이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는데 파이프 단단하게 단단하게 하자 메탈 파이프 하나만 얻으면 돼 메탈 파이프 좋았어 하고, 어쩌든, 어, 이걸로, 이걸 찍어 봅시다. 이글아이. 어, 이름이 바뀌었네요? 어, 어, 멀리 보는 패시브, 어, 스킬입니다. 그리고, 모스, 나방, 내비게이터, 머쉬룸 힐링. <웃음> 어, 뭘 찍어야 될까? 패시브 스킬이... 나중가서는... 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회차 때... 많이 얘기했지만은 액티브 스킬이... 정말 쓸모가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일단 그림자 찍어주고... 그니까 러 못쓸... 이게 액티브 스킬이고 네비게이터도 액티브 스킬이에요 이걸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 때문에 하나는 하나 정도는 액티브로 해주고 하나는 패시브 정도로 머쉬로 먹어서 힐링할 수 있게 이걸 찍을까? <웃음> 나중에 스킬을 다 찍으면은 음... 버섯을 모아도 쓸 곳이 없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웃음> 어... 아니다 나무 씹어먹는 것도 있었어 어... 이거를... 일단 이그라이를 한번 찍죠? 여닫기 좋았어? 그러면은... 이야... 시아가 이야... 위도우메이커처럼 이야... 저격세 한조의 눈... 어? 용의 눈으로 보듯이 멀리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용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제 무기가 좀더 단단해졌습니다 적을 좀더 많이 후드려 깔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몇 시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자 오늘 어... 얘기까지만 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일하느라 휴일에 음... 게임을 좀 하고 어... 영상 컨텐츠를 좀 만들... 었어야 됐는데 어... 운동을 합니다 요즘에 어, 수영장을 간다던가 어... 스케이트를 좀 탄다거나 어...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님 비 오는 날이면레인월드라거나 어, 뭐 기타 잡단 어, 잡단... 뭐... 여기까지 그만두고 어, 오늘도 일을 여튼 나가야됩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어... 새벽에 나가서 퇴근하고 어, 내일 아침에 다시 어, 플레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식 출시가 되어서 정말 기쁘군요 다쿠두 어, 이제 제가 산 게임 중에서 정식 출시가 돼야되는 게임은 이제 하나뿐이군요 리멀드 음. 리멀드, 언제까지 알파일 것인가 여튼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개꿔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신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안녕